네 안녕하십니까 안동대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2023년 안동아일라 무료 영화제가 어, 개최됩니다 어, 오늘은 그 광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5월 6일 오는 5월 6일 토요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에, 영화 상영을 안동시민 낙동 홀에서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 2시에 하루 어, 두번 이회 찬영을 어,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알라 그 영화제는 지난 5월, 2월 대지진 참사를 당해 피해 복구에 손길이 필요한 트르키에에 직접 도움을 드리고 그 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가슴 따뜻한 어, 지난 감동과 한국 전쟁 당시 젊은 어 사, 어, 그린들이 남의 나라인 대한민국에 자유를 소화하기 위해 피를 흘렸던 수많은 국가에서 참전했던 어, 젊은 영혼들의 희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특히 그 트리키의 예, 터키죠. 터키에서 어, 2017년 제작됐던 어, 영화입니다. 이 알라는 그, 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봐야 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안동시민들께 소개하는 좋은 기회를 지역신문사인 안동데일리가 마련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5월 6일 토요일 오전 11시 오후 2시 2회 상영회가 진행됩니다. 무료입니다. 락스퍼 국제 영화제는 2021년 6월 어, 자유와 정의를 곧말로 하는 락스퍼 꽃이 상징하듯이 강인함과 순수함을 지향하며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 정의 인권 특히 그 북한 인권을 캐치프레이즈로 어, 설립된 국제 영화제입니다 올해로 그 오, 이번 그 6월 달에 서울 국제 락스퍼 어, 영화제가 크게 열린다고 합니다. 5월 6일 안동시민회관낙동월에서 상영되는 알라의 많은 관심과 관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날 관람을 오시면 여러분들의 기한 후원금을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모금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 트러스트 미의 김규라 작가의 친필 서명을 어 책과 함께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토존에서 사진도 함께 촬영할 기회도 어,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물론 그리고 문학도를 꿈꾸고 있는 많은 그 우리 청년들 어, 여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많이 관람해 주면 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락스포 국제 영화제 조직위원회 총괄 감독이신 호운도 감독님도 어, 이번 기회에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사진도 함께 찍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김균화 작가가 당일 직접 서명해 주는 트러스트 미 책도 받을 수 있고 tmt u 가 인쇄된 티셔츠 검가 있고 그 다음에 검정색 흰색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tmt u 구출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에는 에코백 에, 머그컵, 티셔츠 등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열쇠고리도 있네요. 그리고 TMTU, Trust Me, Trust You 라는 그이 캠페인에 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 공개롭게도 이번 그 안동 무료 영화 상영은 5월 4일 목요일부터 5월 8일 월요일까지 5일간 안동시에서 주최하고 안동문화원이 주관하는 제50회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기간 중에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 좋은 그징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안동시민회관 낙동홀은, 어, 한꺼번에 400명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최대한 그 800명이 볼 수가 있겠죠. 어, 많은 성원, 그리고 관심, 그리고 어, 관람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우리 안동 시민들의 높은 문화 의식을 타지 분들께 여기 오시는 분들은 타지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안동에 오신 분들이 그마 보신 분들이 작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오시는 분들께 안동이 어, 정말 그그 그 높은 문화 의식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그런 것을 피하라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다시 한번 5월 6일 토요일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 2시 어, 2회 에, 무료 영화 알라가 상영됩니다. 여러분들의 에, 많은 에, 관람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에, 이런 그 호기심이 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TMTU. 자 그리고 제가 하나씩 이게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이제 머그컵입니다. 이렇게 이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머그컵 물 이렇게 사실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것은 이 책이죠. 들었음이 책인데 이게 저는 지금 벌써 구미에 갔을 때 우리 유라 작가로부터 이렇게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제가 에, 현장에 오시면 이렇게 트러스 등이 트러스트 유어 해가지고 이 흰색 티셔츠 그리고 이렇게 에, 검정색 티셔츠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에, 여러분들께서 그 아, 이렇게 이쁜 그 책갈피입니다. 갈비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요. h e g r Your s a v o r 이 Your 되어있 o r t again, d e the 트트 o k y Very good. I'm going to go. 이 t i c k 스 미, 트러스트 유해 가지고 이뭐 저는 지금 차량에에홈 연행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에, 이런 이게 그자어 지금 신뢰가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굉장히 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 회복이 그 사회의 에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러스트 및 트러스트 유 운동을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알라 영화는 그 서울, 부산, 마산, 구미 안동까지 제 왔습니다. 왔고 어, 6월달에는 그 어, 서울국제락스포영화제에서 어, 그 행사 기간입니다. 그, 그 영화제 기간이고 그 뒤로도 또 여러 그 전국적으로 또 상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분들의 예, 관심 그리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트로스미 TMTU TMTU 예 이상으로 그 방송을 광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뭐 여러분들과 예,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동시민회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